안녕하세요. 패치입니다. 아르마3 애니메이션 사용방법에 대한 영상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번 편에서 주로 다룰 내용은 편집기에서 스크립트로 애니메이션을 실행하는 방법과 제우스에서 애니메이션을 실행하는 방법 그리고 에드온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및 포징에 필요한 기초 팁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장면은 영상을 찍기 전에 간단히 만들어 본 건데요. 이 영상을 다 보고나면 여러분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애니메이션을 부여해줄 캐릭터 하나를 선언하겠습니다 배치가 끝나셨으면 상단 메뉴의 도구 애니메이션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화면에서는 선택한 애니메이션의 상태를 볼수 있고 좌측에는 여러가지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좌측 상단 A로 시작되는 탭을 눌러주신 다음 이번 영상에서는 맨 아래에 있는 Unknown 애니메이션을 사용해보겠습니다. 언노운 탭에서는 에도온에 포함되고 있는 모든 애니메이션들이 있습니다. 좌측 하단쪽에 보시면 글씨가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애니메이션의 이름, 경로, 전체 길이, 현재 길이 등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 애니메이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c t r l C를 눌러서 애니메이션의 이름을 복사하신 다음 화면에서 나와주세요. 여기에 두가지의 짧은 스크립트를 작성할건데요. 화면을 보고 따라해주시거나 유튜브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disable ai 명령어는 ai가 다른 애니메이션 상태에 들어가지 않도록 설정해줍니다 스위치 무브는 애니메이션을 실행해주는 명령어이고 아까 복사했던 애니메이션 이름을 붙여넣게 해주세요 적용하고 나면 캐릭터가 가만히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에디터 상에서는 애니메이션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싱글 플레이어로 이동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치가 좋지는 않지만 적용은 잘된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우스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유닛을 더블 클릭해서 아까와 같은 명령어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이번엔 disable AI 없이 어떻게 되나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이 풀리게 됩니다. 모든 애니메이션이 그런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에디터에서는 디스로 쓰던 것을 제우스에서는 언더바 디스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장은 a d d 을 활용한 포징입니다. 저는 화면과 같은 애드온을 로드한 상태인데요. 필수적으로 구독해야 할 애드온들은 유튜브 설명란에 이름과 링크로 작성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드온을 사용하게 되면 바닐라보다 훨씬 더 편하게 애니메이션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애드온을 구독하셨다면 유닛을 선택하고 에디터 상단에 도구 탭으로 이동해 주세요. 애니메이션 뷰어가 생겼는데요. 누르거나 또는 단축키 컨트롤 Q를 눌러서 들어가보세요 굳이 상관은 없지만 선택했던 유닛이 아니라 다른 유닛이 나온다면 나갔다가 캐릭터를 선택을 한번 더 해주시고 새로 다시 켜주시면 됩니다. 바닐라 애니메이션 뷰어랑 다른 점은 모든 애니메이션을 한번에 볼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아래쪽 장비에 대한 표시를 껐다 켰다 해서 애니메이션에 맞는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 포즈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Ctrl C로 복사해 주신 다음 나와주세요.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유닛을 선택한 다음 상단 도구 탭에 애니메이션 프롬 클립보드로 적용해주세요. 그럼 화면과 같이 에디터 상에서도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단축키로 들어간 후 다른 애니메이션을 선택하고 복사해서 적용해보겠습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구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정도 구성이 완성되었으면 은 상단 도구에서 카메라 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조작키는 에디터나 제우스와 비슷합니다. 하단에는 사진찍을때 사용되는 툴이 존재하지만 저는 이 기능을 쓰지 않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 넘버패드 5번을 누르면 원상복구가 됩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마우스 우클릭 후 좌우를 움직이면 앵글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인터페이스를 끄고 켤수 있습니다. 툴에 어느정도 익숙해지셨다면 구도를 잡고 한번 찍어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우측 아래 작은 원형의 UI를 눌러서 펴주세요. Recolor Add-on은 게임상의 색감을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저는 기본 프리셋 중에 상황에 따라서 골라서 쓰고 있습니다. 그중 제가 자주 쓰는 프리셋은 RC Cool이라는 프리셋을 쓰고 있습니다.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구도를 잡고 사진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하나의 사진을 찍기보다는 여러 구도에서 여러 사진을 찍어놓는게 좋습니다. 특히 사진을 찍기 전에는 항상 비디오 설정을 가능한 높게 잡아서 찍어주세요. 너무 높게 잡게 되면 잘못하면 튕길 수도 있으니 적당히 높여주세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